여러분 다빈치 리졸브 베타 버전이 출시되었는데 베타 테스트가 아닌 정식 버전을 사용하고 싶으신가요? 다빈치 리졸브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최신 버전만 다운받을 수 있죠? 그럼 여기서 우측 상단에 블랙매직디자인 로고를 클릭해주시고 서포트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의 이미지들 중에서 두 번째 이미지를 클릭해주시면 또그 아래 레이티스트 다운로드에서 원하시는 다빈치 리졸브 버전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 이후 설치 방법은 같으니까 끝!